TV. 안녕 친구들 오늘은 맥포머스 전개도를 두개 들고 왔어요 부풀린 6 8면체 만들기 두 번째 전개도인 턴대칭 전개도로 입체도형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부풀린 6 8면체는 엄청 동그란 동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일단 세모모양 8개가 필요하대요 세모모양을 색깔별로 준비를 했어요 보라색 2개 빨간색 2개 노란색 2개 하나, 둘,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모는 주황이 네 개, 분홍이 세 개, 연두 세 개, 파랑이 네 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순서대로 그냥 위에 착착착착 얹으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파랑이 한 개. 오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세모 친구들한테도 네모가 들어가야 되네요. 노란색 네모 한 개, 하늘색 네모 한 개, 보라색 네모 한 개, 빨간색 네모 한 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순서대로 한번 놓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전개도처럼 이렇게 네모와 세모네모를 합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들어올리기 기법으로 들어올려서 공을 완성시켜 볼 거예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안하면 다호두도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한칸 들어 올렸습니다 두 칸째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접어주셔야 돼요 짜잔 이렇게 뭐진 공이 완성이 되었어요 전개도가 있으면 전개도대로 이렇게 놓아서 엄청 편안하게 이 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도가 없더라도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한번 또 6,8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전개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개도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반은 있고 반은 없는데 이방과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어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네모 6개 합쳐져 있는 네모 두개짜리두개짜리 네모가 4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세개짜리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아치형 그래서 아치형 네모 세개짜리 아치형 네모 두개 그리고 부채꼴 모양 8개가 필요합니다 지형 네모 2개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 친구들 부터 자리를 찾아 주도록 할게요 네모가 여기 오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그리고 네모 여기 또 똑같이 여기 하늘색 네모가 여기 온다면 반대쪽에 또 똑같이 이렇게 놓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치친구도 여기다가 세워줍니다 여기도 아치친구 네모 두 개짜리도 이렇게 세워줍니다 연두색 네모 두 개짜리도 여기다가 세워줍니다 노랑이 여기도 노랑이 부채꼴 파란색 여기 부채꼴 파란색 여기 어? 이거를 안 들고 왔네요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합체를 해주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합체를 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럴 때는 눕혀서 쉽게 먼저 만든 다음에 위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체. 눕혀서 만들면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들어 올려볼게요. 차근차근. 이거는 여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더 천천히 올려야 돼요. 짜잔. 이렇게 일단 합체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짜저저 완성! 이렇게 멋진 성이 완성이 되었어요. 멋지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기 전개도가 있는 친구들은 전개도에 놓아서 여기랑 여기 합체를 하면 되고 전개도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소린이가 알려준 준비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할수 있겠죠? 오늘또 공이랑 멋진 성 만드는 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친구들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